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우리 도시동보학교 최한섭 이사님을 모시고 어 버섯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은 주로 버섯 중에 어떤 버섯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보신 바와 같이 예. 그 노루궁뎅이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노루궁뎅이 버섯 예. 이제 저기 다 수확하기 예. 수확을 다할수 있을 정도로 키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음, 느타리 버섯입니다. 음, 물론 이제 시중에서는 싼 가격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한데, 요렇게 해서 어 이제 따내고 한 세네번? 음, 많으면 세번. 음, 예, 적으면 두번. 근데 이제 뭐 소소하게 나누고 보면 한 네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먹을 수 있는 버섯입니다. 요게 이제 다, 아, 성장한 버섯을 좀모아봤고요 예, 화면은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이제 다 성장을 한거고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네타리 버섯.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브버섯을 예, 재배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예 예, 맞습니다. 이게 아, 예. 차이가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배지라 그래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타리 버섯은 음.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여기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뚜껑이 닫혀 있는 거를 이렇게 열고서는 음. 그냥 열어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열어두셔야 아, 열어두시고 이거 살짝 만져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표면에 네. 그 배지가 잘 이렇게 액이 잘 들어간 거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예예 뭐, 뭐, 예. 거기 보시면 그 하얗게 된 부분들이 이제 균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처음에 배송이 될때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뚜껑을 열고 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성장을 해서 어 하얀 균들이 많이 생기다가 한 3,4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네네 그런 정도로 되고요. 여기 한 3,4일 정도 어 이제 숙성이 아니 성, 어 성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또, 한, 거기서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 정도까지. 예,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된 거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컸죠? 네. 요 정도가 되는데, 보통, 어, 요기, 맨 처음 상태에서, 요렇게 크기까지가, 네.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 어, 빠르면 한 5일 정도도 이렇게 금세금세 커요. 이 온도가, 아, 특징이 한십 가을,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이 제일 잘 자랐는데, 온도가 19도 정도 어, 상온에서 두면 잘 큽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발화를 할 때는, 아, 4도시 정도에서 발화가 되지만은, 어느 정도 성, 이 발화가 된 상태에서 갖고 오면, 19도 어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보관을 그냥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이제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기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다 두고 했었는데 책상 밑이나 의자 밑요런 데에다 두면은 이제 잘 자라요 그 다음에 노루궁둥이 같은 경우에는 자요렇게 보시면 어, 처음에 올때 이렇게 뚜껑이 예, 이렇게 다 두께이 닫혀오는데 음. 아, 느타리버스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구멍을 에, 이렇게 구멍을 물론 이제 이렇게 벗겨서도 성장을 해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도 하얀 균자체가 있죠 예 이렇게 벗겨도 성장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루궁뎅이처럼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 요거를 벗기지 않습니다. 벗기지 않고 거대를 두면 요 위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바라가 하얀 그 버섯균이 잘 균사가 잘 퍼졌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네 예. 좀 있다 이제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한 2,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좀 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이죠. 근데 얘는 보통 한 어, 길게 성장을 하면 한 2주 정도에도 나와요. 그래서 네타리버섯은 되게 빨리 나오는데 노루공둥이는 요거보다 조금 아, 한일주일이나한 5일 정도 늦게 에, 이렇게 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키우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성장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느타리입니다. 느타리는 받으면, 이 뚜껑을 열라 그러셨죠? 예, 열, 열시고, 물을 줄 때,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한 번, 스프레이로, 여기 보이시죠? 요런 걸로, 한 번, 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루,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이렇게 매일 한 번씩만 주시면 돼요. 오전에.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은 여기가 이렇게 보셔가지고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촉촉하게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났다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럼 이렇게 성장을 하면 아침에 또 한번 짝 이게 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침에 한번 쫙. 얘도 쫙.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오히려 어, 이, 이 노루궁뎅이보다 느타리가 물을 더 조금 더 많이 먹기는 한데 얘는 거의 안 줘도 돼요. 얘는 이틀에 한 번씩만 줘도 돼요. 마찬가지, 얘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끝이에요. 이렇게 줘도 잘 자라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누룽궁뎅이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대로 두셔도, 그대로 두시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예. 누타리는 요걸 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들이 다 죽어요. 그 뚜껑을 여시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성장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노루궁뎅이는 이렇게 돼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쁘게 안 돼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안 되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 개발선인장처럼 이렇게 개발세발 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끔 가다 여기에, 여기, 여기 깨지, 깨져서 되는 경우,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놔두면 여기서도 나고, 옆에서도 튀어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를 만약 에 구멍을 뚫었다면 여기로 나와요. 예. 얘는 이제 구멍이 있는 대로 잘 찾아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거가 느타리 버섯이고 이쪽에 있는 거가 이제 노루궁뎅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타리 버섯은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으세요 다. 여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촉촉해 있는데 그냥 시범상만 뿌릴게요. 이 스프레이로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발화가 된 거고 며칠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맛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물을 한 번만 뿌려주시면 돼요. 여러 번 필요 없어요. 한번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좀 지나면 이렇게 되죠. 예, 모양은 다양해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크는 것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얗게 돼서 크는 것도 있습니다.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맛도 별 차이 없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기 나무를 하나 짜서 상단에다가 키우고 있고요. 이 밑에도 보시면.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다 넣어 놓고 해도 잘 커요. 그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도 커요. 이게 밤이 되면 이제 불을 끄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여기 밤 사이에 잘 커요, 얘는. 밤새 안녕이라고 얘는 밤에 어두울 때 내일 아침에 와봐 있으면 이쪽에서 막좀 일점일하게 막 올라와 있습니다. 소살 한 좁쌀 좁쌀처럼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한 2, 3일 지나면 그러다 이렇게 이렇게 커요. 네, 네. 저게 되게 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그 만족감도 많이 좋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